안녕하십니까 크리토 메타 콩콩 입니다 오늘은 게임 nft 관련 메타 중 가장 큰 잠재력을 가진 엔진코인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엔진코인은 이미 너무 유명하기도 하고 가격도 많이 올랐다가 내려온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나 아직 블록체인 기반 게임 시장이 태생기임을 고려해 봤을 때 나중에 더큰 성장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에 대해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코인은 17년 크라우드 세일을 시작으로 대중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당시 시장에서는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불장 이후 본격적인 하락이 시작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른 알트코인과 마찬가지로 탄생과 동시에 길고 긴 겨울을 겪었습니다. 당시 샌드박스, 크리프트워리어 등 블록체인, 게임 NFT 분야의 프로젝트가 하나둘 생겨났지만 개념도 생소했고 장 상황도 워낙 어수선해서 큰 주목을 받진 못했습니다. 실제로 저도 엔진에서 주최한 미업에 참석했는데 당시엔 저런 게임을 과연 누가 할까 싶은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NFT 게임 아이템을 QR코드로 에어드랍 해주는데 저게 뭔가 싶었죠. 그때가 2018년도였는데 그때 QR 찍고 받아놨으면 못해도 치킨 10마리는 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어쨌든 엔진은 게임 아이템에 초점을 맞춘 프로젝트입니다. 이더리움 기반의 ERC20, ERC721, ERC1155로 제작된 토큰 아이템을 모바일 암호화폐 지갑에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ERC20에 의해 이더리움 위에서 스마트 컨트랙트가 적용되며 ERC721을 통해 NFT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ERC-1155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는데 쉽게 설명하면 ERC-721로 제작된 NFT 아이템과 ERC-205로 제작된 일반 아이템의 복합적인 거래가 가능하게 해주는 프로토콜입니다. 현재 NFT 아이템은 단일 트랜잭션에서만 거래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게임 속에서 단한 개만 존재하는 플러스 9 강화된 용의날기 집행검이라는 NFT 아이템을 거래할 때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트랜잭션에 단독으로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개의 아이템을 거래할 경우 개별 아이템마다 트랜잭션을 태워야 하기 때문에 네트워크상 시간과 비용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ERC115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묶은 거래를 활용합니다. 플러스 9 강화된 용안알게 집행검과 플러스 7 강화된 황소개구리 가죽마패를 하나의 트랜잭션에 묶어 거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다가 아닙니다. NFT 아이템뿐 아니라 ERC20으로 제작된 일반 아이템까지도 묶어서 거래가 가능합니다. 일반 아이템은 HP 물약 30개, MP 물약 20개와 NFT 아이템 플러스 9 강화된 용안알게 집행검을 묶어서 거래하는 것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 게임이 앞으로 더 널리 퍼지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수록 엔진의 e r c 1 2로5 방식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 거죠. 엔진은 멀티버스 게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블에서 서로 다른 세계관 속의 히어로들이 어벤져스에서 하나로 뭉친 것과 같은 개념이죠. 엔진의 멀티버스 게임 환경은 서로 다른 게임 속에서 엔진 코인을 공유하며 하나의 아이템을 각기 다른 게임 속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게임 아이템이라 하면 해당 게임의 유저들에게만 가치가 있었습니다. 현재 리니지 최강 아이템이라고 불리는 플러스 8 집행검이 현재 3억 정도에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리니지 유저들에겐 꿈같은 아이템이겠지만 롤 유저들에겐 아무 쓸모가 없죠. 하지만 엔진의 멀티버스 게임 환경에서는 아이템 공유가 가능합니다. 리니지의 집행검을 다른 게임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현재 엔진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게임은 에이저 오브 러스트, 나인 라이브즈 아레나, 크립토 파이트, 워프, 크립토캐인맥 포레스트 나이트, 브레이엑 스튜디오, 비트코인, 호들루 등 10개 정도 됩니다. 아직 엑시 인피니티만큼 유명한 게임은 없지만 지속적으로 생태계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엔진은 이 멀티버스 게임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 이피니티라는 멀티체인 솔루션도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얼마전 코인리스트에서 세일을 하기도 했으며 해시드가 투자해 유명한 프로젝트이기도 합니다. 이피니티는 풀카닥 기반으로 개발되었으며 NFT 아이템을 다양한 게임과 체인 위에서 거래할 수 있게 합니다. ERC 생태계뿐 아니라 다른 메인넷 환경에서 개발된 게임에서도 같은 아이템을 거래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해주어 엔진이 말한 멀티버스 게임 환경 개발을 더욱 앞당기고 있습니다. 엔진코인 기반 게임 생태계가 확장이 되면 엔진코인 가격은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런데 단순히 붐업 효과로 인한 가격 상승뿐 아니라 토큰 매트릭스에 의한 가격 상승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게임 개발자들은 엔진을 기반으로 게임을 만들고 아이템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때 해당 가치만큼의 엔진코인이 담보로 묶이게 됩니다. 이것을 아이템 민팅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템들은 각자 고유의 가치를 지니게 되는데 이 아이템들은 언제든 엔진 지갑에서 엔진코인으로 환전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아이템 멜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엔진기반 게임들이 활성화돼서 유저들이 많아지고 아이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그 아이템 가치만큼의 엔진코인 유통량이 묶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엔진코인 공급량이 줄게 되어 자연스럽게 가치가 상승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직 엔진기반 게임 중 엑시 인피니티와 같은 히트작이 만들어지진 않았지만 시장에서 계속해서 P2E 게임과 NFT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가까운 미래에 다시 시장이 회복되고 게임 NFT 관련 분야가 더욱 성장한다면 엔진 생태계 확장, 히트작 출시와 함께 엔진코인의 밝은 미래도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게임 관련 분야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전망이 기대되는 엔진코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